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극 연출가 김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열렬한 환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활기 있는 강연이 될 거라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당신이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어. 연극이 뭐 재밌는 점 연극이 유익한 점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반드시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로하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적어도 그래 난 연극을 꼭 봐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연극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딱딱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연극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연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보거나 혹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아주 멋있게 골을 넣거나 뭔가 희한한 장면, 멋있는 장면이 일어나면 뭐라고 말을 하죠? 영화 같다 라고 말을 하죠. 네, 우와 영화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한 학생이 오늘 수업을 땡땡이 치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제가 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이 연극하지마 연기하지마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연극이나 연기라는 말은 깊숙히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유사일계로 여지까지 연극은 항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연극이라는 행위는 결국에 한 공간에 두 그룹의 사람이 모여서 한 그룹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스토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그룹을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 자체가 연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와 놀고 있습니다. 어, 갓난아기가 엄마를 보면 웃고 있을 때 엄마는 소파라든가 쿠션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그 뒤에 숨습니다. 엄마 어딨지? 그럼 아기는 당황한 표정으로 울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까꿍하고 엄마가 나타나면 다시 아이는 방그르르 웃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엄마가 정말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놀이가 반복되면서 아 이것은 엄마와 나의 일종의 놀이이고 일종의 연극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숨을 때더 크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덜 반응을 하기도 하면서 최초의 연극하는 행위자와 관객이 놀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어렸을 적에 소꿉놀이라든가 혹은 노트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행위를 통해서 연극적인 놀이를 해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삶에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에서 연극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연극을 과연 얼마나 보셨습니까? 아까 사회자분이 어, 질문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최근 연극을 한달 안에 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달 안에 나는 연극을 본 적이 있다. 한 분. 네. 이만 두분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분이 네. 정도 숫자가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문화생활에 있어서 뒤처져 있거나 뭐 환경이 열악해서 연극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연극을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먼저 여러분이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극 연출을 하고 있는 제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연극을 보셔야만 제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극을 하는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제 선배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극을 보셔야 제 친구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인을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도 분 굉장히 많고 성인 분들도 계신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생겨서 문화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뭘 할까? 뭐, 공원 데이트 걸어오면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많이 하는. 하지만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데이트 방식은 연극을 보러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세 분만이 책을 한다라는 연극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 생긴 새로 생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든가 커피를 마시러 가자든가 하는 행위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다른 날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보러 가자. 내가 표를 구해놨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부하기 힘듭니다. 연극을 그래서 봐야 하는 겁니다. 다음 이유는 문화적인 허용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유인데요. 아, 나 오늘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보고 왔어. 굳이 자랑할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과 이야기가 뒤처지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야 할 수는 있죠. 오늘 나 영화를 보고 왔어. 아, 조금 더 자랑거리가 됩니다. 물론 좀더 나아가서 나 오늘 해외여행 갔다 왔어. 라고 친구에게 자랑하면 좀더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현실세계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적 허용 중에 하나는 연극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계셨던 세분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저러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연극을 보러 왔구나. 연극을 보고 왔구나. 이 얘기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아주 조금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의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 이제 앞선 강의, 그리고 저희 마지막 강의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의바르고 집중된 태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한다기 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모니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버티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배우의 연기를 본다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예의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유아기 학생들에게 공연을 보고 연극을 보는 일은 경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예의를 배워야만 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적으로 봐야 하니까 입니다. 이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제 친구가 다음 주부터 연극을 합니다. 그럼 보러 가야 됩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어떤 공연을 연출을 하십니다. 그럼 보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학교 연극방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럼 보러 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좀 쓸데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극의 기원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연극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연극을 그럼에도 당신이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기도 근방 20km 안에서 하는 연극을 찾아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극하면 대학로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물론 지방 각각의 예술의 전당 지방 문예회관으로 연극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연극을 아니 보기 위해서는 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극장이란 공간을 찾아가야 됩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서 극장을 찾아간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서 연극을 보러 갔더니 아, 연극이 다루는 내용이 아 이거 참 난감합니다. 뭐 누가 살고 죽고 뭐 배신과 사랑이 어쩌고 뭐 우정이 어쩌고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세상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어 뭔가 알수 없는 알아듣기 힘든 그리고 지루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공연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 공연을 연극을 찾아서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또 영화 요즘 한편 보면 얼마죠? 네, 8 0 0 0원 연극은 보통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생산이 얼마나 할것 같아요? 3만원이요. 네, 보통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할인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포함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볼 수도 있고 특별하게 뭐만원이라든가 이런 가격으로 티켓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만원, 3만원대로 효과합니다. 게다가 연극이 조금 더큰 극장, 좀더 많은 배우,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티켓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죠. 연극 한편볼 돈으로 차라리 내가 영화를 한 편을 보고 짜장면을 사먹겠다. 이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하나는 홍보와 정보의 부족입니다.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극이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연극이 뭔지 아세요? 뭐요? 네, 지금 몇몇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대한민국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인지 아십니까? 네, 조금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텔레비전, 신문, 심지어 인터넷 매체들, 그리고 뭐 흔히 찌라시라고 말하는 뭐 리플렉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극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찮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포함해서 내가 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으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볼 수도 있고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기만 해도 다른 이야기볼수 있는데 굳이 티켓을 예매하고 극장을 찾아가고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을 앉아있고 그걸 본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를 포함해서 어,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보다 연극은 뭔가 좀 떨어집니다. 영화에서 어떤 환타지 세계를 그리면 요즘 어, 최, 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동원해서 그 세계를 눈앞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3D를 눈앞에 튀어나오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연극에서 어떤 연극을 가면 요만한 까만 큐빅 상자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여기가 고급 호텔의 커피숍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 장면에는 여기가 학생의 공부방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 장면에는 그 큐빅을 놓고 여기는 침실이다. 완전히 사기를 쳐댑니다. 정말 가난하고 없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영화보다 연극이 훨씬 더 열등한 장르라고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을 해놓고 연극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발적인 불신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컬리지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발적 불신중지.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인류가 경험하는 소설, 드라마, 영화, 옛날 이야기, 연극, 뮤지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강연을 듣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강연을 하는 것이라고 믿지 제가 다른 캐릭터라거나 다른 사람이라거나 다른 인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가 만약에 이 똑같은 조명에 허름한 무대에 별 장치가 없더라도 이것이 지금부터 연극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혹은 다른 배우가 나와서 무언가 연기하기 시작하면 에, 쟤는 못생겼어 라든가 쟤는 키가 작아라든가 그런 흠을 볼 수는 있지만 무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면 아 얘가 정말 얘를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상대 배우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고 찔러 죽고 이 사람이 쓰러져 죽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얘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누군가를 찔러 죽였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선천적으로 습득된 자발적 불신 중지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연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에도 소설에도 드라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볼때 그것을 믿으면서 보게 되죠. 자발적 불신 중주의 상태에서. 자 그런데 왜 영화, 소설, 드라마가 아니라 연극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